왜 어떨 때는 요걸 썼나요? 관계대응사제. 죠 그렇죠? 여기는 어떨 때는 관계대응사제 쓸까요? 둘다 펌융사제래요. 자, 왜냐면, 어, 결국은 끝까지 묶어야죠? 요거는 어, 주어동사 나왔어요. 두 번째 동사 안 나왔습니다. 얘는 어디까지 묶을까요? 주동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어 나오고, 유명인사가, 이런 사람이야, 죽였고 나왔고. 그리고 이거 거의 대부분 끝까지 묶여요, 끝까지, 그렇지? 어, 끝까지 묶인다고 해야 돼. 어, 수어, 아, 데요 동사 또 아, 동사 주고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어주라면서요. 자, 동사 하나 주고 그 다음 동사, 근데 영이 연결되잖아요. 영의 접사 왜냐하면 같이 가죠. 영의 접사로 연결되는 건 하나의 동사로 온다 그렇죠? 네 동선 또 어딨어? 이거? 이건 준동사야. 그래서, 관계대명선라고 관계부선을 구별하려면 적어도, 이거, 자, 밑에 그두개 구별하는 건데요. 어, 반대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문장이 나온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전치사가 도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전시사 플러스, 뭐가? 반대절이 나올 수 있다. 이건왜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느냐? 여기는 완전해지는데, 봐. 완전해지는데, 만약에 얘가, 얘가, 앞에 있는 전치사가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전치사가 여기 존재하죠? 그럼 전치사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불완전해지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이 없잖아. 목적이 없잖아. 불완전해 뒤로 빠져. 알겠지? 오케이. 그럼 관계부서는 어때요? 관계부서는? 관계부서는 관계 부사절이 나오면 관계가 완전하다. 그래서 전체 부이 관계된 구조가 관계, 관계 부사절로 바뀔 수도 있어. 다 공통점은 뭐예요? 앞에 선행사가 나옵다 그러니까 선행사를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선행사를 보고 결정하지 말고, 선행사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을 보고 결정해라. 다시 한 번. 선행사를 보고 결정하지 말고, 선행사가 어디에 들어가서? 절숙에서 역할. 선행사가 들어가서 절숙의 역할이 뭔지에 따라서, 절속의 역할이 만약에 대명사면, 이트나, 허나, 뭐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들어갈 수 있다면 관계대명사들이 나오는 거고, 절속에 들어가면서 선행사가 부사화되면, 그때는 관계 부사들이 나온다고. 알겠죠? 이게 정의야. 자, 위에 들어가 볼게요. 유명인사는, 유명인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쓰면 돼요. 직접 시켜 하면 된다고요. 유명인사는 한글의 대별이 반대 됩니다. 인사는 사람이다. 어, 이 형식 문이딱 잡힌다 이렇게 끊어. 그 다음에 뭐하는? 어 평생 열심히 일하는 뭐죠지 그만큼 호흡이 좀 길어졌다 그러면 어휘와이프니까 어 어비도 평생 평생 열심히 뭐하는? 일하는 노력하는 뭐였지그 다음에 한도 어? 끊어? 뭐 끊어? to become a uh, know 알려지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네. wear dark glasses 검은 안경을 쓰는 검은 안경을 어 쓰는 Oh, where are the d a 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 알아보는 걸 피하기 위해서요. 알겠어? Uh -huh. 남들이, 남들이. 수동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남들이. 알아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이니까 아마 투5 1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어, 감상할 거예요. 됐잖아 그죠?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우선 왜관계 대명사님부터 어, 체크합시다. 관계 대명사 보세요. 얘가 선행사일거 아니야. 선행사는 주동사 위에 주절동사 뒤에서 찾는다. 이 선행사가 들어가서 무슨 역할 한다. 여기에 주로 들어간다. 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네네. 열심히 해주세 우리는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이런 작업을 해야 돼. 이런 어. 작업. 요게 됐으면 무조건 우리는 한글 재배열이 됐다. 그리 무조건 복귀한다. 복귀. 바둑을 다시 새로 한 번,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뒀던 그대를 자리에다 놔보는 거야. 이게 영작이야. 자, 그런 영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영작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지금 밀려왔던 것들을 싹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아, 재미없지만 지우는 거예요. 복귀하려고. 영작, 영장, 영작 하잖아요. 그거. 이거 만드래요이 연습을 같이 해두면 이게 어차피 너희 소시연대비도 같이 되니까 동시에 개념 잡는 개념 잡기로 결국 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충 해석하고 넘어갈 거라면 의미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거보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죠. 유명인사는 사람이다. 이즈 어. person. 성공? 성공. 그다음 평생 열심히 일하는 유명 인사가 들어와서 일하는 거니까 직격관기는 선생님이에요. 어, 생각해야 돼. 풀 써도 되고 됐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단순해요. 그러면 주어가 됐는데 왜 x. 열심히 일하는데요. hard. 근데 평생에요. 어, is like 평생 되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한번쳤만 뭐야. t 그리고 나서, 댕이 나왔던 것 같아요. n 애도 되고요. t h e 꼭애을사용는 거예요. 뭐하는 어문 환경을 쓰는, 여기가 같이 걸려야죠. 요웨어를가 되겠지. 이거에 주워도 되는 거야요신이들어와야 어, 검은 환경 뭐야? 나그 l 시즌 s e 환경을 쓰고 다니고요. 어, 근데 뭐 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알아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도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을 알아봐지것 것을, 것을, 것을, 것을 피하는 거니까 아아아 h 아, 아, 아. being 뭐 쓰면 되니 recognized 해서 동영상에 쓰는 용어 써주면 되겠지? 알아보는 것 피하기 위하 맞나? 확인 맞겠지? 응? 응. 어, 너무 어마어마해 맞겠지? 그렇죠? 이렇게 쉬어되죠그 음. 다음에, 번기부사는 언제 쓴다고 했어? 야, 그렇 네. 완전. 완전. 사장님사 들어가면 무슨 역할? 절속에서의 역할. 절속의 역할이 뭐야? 사장님사 역할이? 수사. 그럼 봐봐. 진짜 그런지. 자, 어, 생, 생물권. 생물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어디 쓰니? 게요여기 쓸게요. 생물권은 생물권. 파 부분이에요. 지구 환경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 지구의 환경의 지구의 환경의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인서 보면 지구 환경이겠니? 아, 네. 지구 환경의 부분이겠지. 지구 환경의 부분이겠지. 그럼 얘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겠니? 야 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겠니? 내어로 들어가겠니? 이걸, 이걸 봐야 돼.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겠니? 그 부분에서에서. 인도 포함트로 들어가겠지. 뭘로 들어가니 부산으로 들어가지. 부산으로 들어가지. 거기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지 생명이 산다. 그게 생물권이죠 그죠? 생명체가 없어. 생물권 아니야. 지구라는 건다 생물권 아니야. 그렇게 간단 말이야. 지구의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래. 생명이... 생명이 존재하는 해도 되고, 요거를 뭐로? 행사들이니까, 그러한이라고까지 했을 때도 상관없어. 됐네?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 준비 했잖아. 선에서 돌아와서 뭐가 됐나? 부사가 됐다. 어, 이게 장수형이구나. 어, 그래서 외웠어 써줬다. 그치? 오케이. 마무리하고. 아,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똑같이. 자, 지워. 이제 머릿속에 지웁니다. 영어는 지우고요. 한글, 재배 열.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도 몰라요. 명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확인해 주면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해봐야 돼요. 생물이이 뭐였어요? 바이어? 스피어? 아니, 또 다녔어 썼어 그림이 안 맞으면 이상하다. 너는 난지니다 스피어. 뭐야 맞나? 맞아요? 이상한데? 맞아요? 디야 바디야? 바디야? 바이 맞나? 디야바이야 바디야? 이디야 바디야? 바 맞지? 아디스바디이바바이오스피야바나바디바디어 아, 뭐라고요? 이야 뭐? 아. 자, 이거는 종류한 그러한 부분이다. 이게 선행사라는 알수 있고, 그러면 랭크이 영어로 관계정사, 이지관계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존재한다, 생명이. 아, 외워구나. 뭐가 존재한다? 어, 생명이. 뭐야. 뭐가 존재한다는 건뭐 이미지 스트로 끝. 어? 영작. 그냥. 이거 연습을 생활화시켜. 습관화시켜. 체화시켜서 나와야 돼요. 그럼 체득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이런 정도만 머릿속에 있는데, 자꾸 생활하시면 몸에 체득한다고 체득 취득. 체득이란 말이야, 에 몸이 두근하는 것처럼 체득. 이 그걸 이제 살리면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인 건 내신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내신 문제. 평소 우 연습할 때도 또 이거 해봐 했을 때 이것도 이쪽에 쫓지심이어서 뭐 해봐 되는 거야. 응용은 응용이 체화된 거야. 체화되면 끝이야. 이제 도달한 거니까. 됐죠? 자, 성결. 자.